안녕하세요 유튜버 김서장입니다 저는 10여년 전에 식당 창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시원하게 둘이서 생활비로 50만원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잔고에는 0원이었죠 그 외에 쓴 돈이 없어요 근데 그 돈밖에 벌지 못했던 겁니다 창업의 시작은 오로지 자신감이었어요. 무조건 나는 돈을 벌수 있는 줄 알았고 무조건 나는 잘될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안돼봤자 얼마나 안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진짜 안됐어요. 20대 초반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아르바이트도 서비스업이었고 대학도 저는 스위스의 호텔 학교라는 서비스 전문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 덕택에 스위스에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서도 메달 수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군대도 취사병이었어요 자신감 하나 넘쳤고 나는 최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20대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 자신감으로 바로 창업에 뛰어들게 되었죠 그런데 돈이 없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청주의 금천동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단돈 2천만원으로 20평대의 매장을 계약을 하게 되죠 인테리어 또한 돈이 없기 때문에 저랑 제 와이프 그리고 목수 아저씨 한 분하고 같이 38일간의 공사를 저희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또는 이쪽에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직접 공사를 했었고 저희가 꾸몄던 매장 인테리어들을 보여드릴게요 2010년도 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 라는 이름으로 네. 서서히 발을 넓히고 있을 때였어요 그 블랙스미스가 생기기 전에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그것도 청주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홍콩도 다녀오고 정말 열심히 사전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약간 너무 앞서 갔어요 지금의 맥주 창고 비슷한 개념으로 수윙 맥주도 종류별로 다 리스트업 해놓고 와인도 고급 와인들을 전부 리스트업 해놨습니다 심지어 70만원, 80만원 와인부터 뭐 만원대 와인까지 종류별로 가지고 있었어요 배웠으니까 써먹으려고 리스트를 다 채웠습니다 심지어 구할 수 없는 와인, 구할 수 없는 맥주는 제가 직접 수입사를 다 뛰어다니면서 전화를 통해서 뭐 박스 단위, 몇 박스 막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청주에 그것도 그런 맥주, 그런 와인들을 집어넣었어요 파스타, 피자, 샐러드, 디저트까지 제가 직접 다 만들고 다 서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안옵니다 손님이 안오면 할수 있는게 없어요 제가 오픈한 상권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상권이에요 막상 이제 오픈을 하고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 외에는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는 일반인 손님분들이 없었어요 아니면 연배가 조금 있던 손님들 뿐이었죠 지역의 특성상 점심에 파스타 샐러드를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조또가 등장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머릿속에 창업을 하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만약에 소고기임을 창업을 하면 소고기로 밀어붙여야지 갑자기 장사 안된다고 삼겹살 팔고 오리고기 팔고 이런거 하지 말자 라고 다짐을 하고 저 또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손님도 오지 않고 매출이 오르지 않다보니 이 짓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리조또를 판다고 리조또를 먹을까요? 리조또가 뭔지 모르셨어요 그때 밥에 크림을 말아서 오히려 더 반감을 사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음식이냐고 말씀들을 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한 게 뭐냐면 그 손님들이 볶음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귀도 얇았어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벌어야 되니까 볶음밥을 다시 판매를 합니다. 볶음밥을 판다고 나갈까요? 그 말씀해 주신 손님들 일부 외에는 또 볶음밥도 안 드세요. 제가 하는 음식, 제가 하는 컨셉이 자리도 잡기 전에 이것저것 가, 다 들여와서 다 섭렵을 해서 다 판매를 하다 보니 결국은 두 달, 석 달이 지나니 전문성까지 잃어버립니다. 여기가 와인을 파는 데야, 여기가 뭐 맥주 펍이야, 아니면 여기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야, 여기가 뭐 중국집이야.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매장이 되었죠. 제가 저의 등급을 낮춘 거예요. 두 번째로 매출이 발생하지 을 않다 보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수많은 메뉴들을 판매를 하면서 주방에는 저 혼자 일했고 홀에는 저희 와이프가 일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리 장사가 안 되는 매장도 어느 순간 갑자기 손님이 몰릴 때 있어요 예약을 받던지 갑자기 우르르 점심에 런치타임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해결을 못해요 또 이러니 악순환입니다 한번 실망을 한 고객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음식을 혼자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과부하가 걸려 버렸어요 제 자신이 이제 귀찮아지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매출에서 마저도 떨어지게 되죠. 본인이 운영하는 사람이 정신줄을 놔버리니까 바로 타격이 매출로 오더라고요. 방문하시는 손님들은 금세 알아차립니다. 세 번째로 가격대였어요.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격대를 높게 잡았어요. 그 상권에서는 상당히 손님 한 분이 드시는 음식 객단가 치고 너무 높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점심에 런치 세트 가격 낮춰서 이것저것 묶어서 팔기 시작했던 것이고 싼 메뉴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볶음밥도 들어가고 양도 줄여보고 하다 보니 손님이 또안 와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학부모들 위주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만 유동인구가 발생되는 상권이기 때문에 일단 매장의 겉모습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시고 안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셔서 메뉴를딱 펼치는 순간 뭐를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못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타겟층을 잘못 잡았어요. 심지어 아파트로 둘러싸인 상권의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방학을 하게 되면 외출을 안 하십니다. 학기 중에는 학기 중에는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커피라도 드시고 오시던지 아니면 매장을 넓게 이쁘게 꾸며놨기 때문에 뭐 말씀들 을 나누시려고 단체로 오시기는 해요. 식사는 안 하시지만 허나 방학을 하고 나니까 이 학부모님들까지 오지 않아요. 저는 대학교 상권인 줄 알았어요. 대학교 상권의 문제점이 뭐냐면 대학생들 방학을 딱 하는 순간부터는 매출이 뚝 떨어지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신기하게 학부모님들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심에 커피도 팔고 있는데 정말 건너편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2층, 3층으로 된큰 매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커피는 글로 가겠죠. 그 와중에도 네번째로 와인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와인을 엄청나게 들여놓고 판매를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매장에는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을 구비해서 딱 전시를 해놨고 각종 와인 서적들을 언제든지 그 서적을 보고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또 친절히 설명해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읽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문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인 리스트를 아예 볼 생각들을 안 하시죠 맥주도 한국 맥주만 드시지 외국계 생맥주 외국 병맥주 아무도 안 드세요 전혀 나가지 않아요 와인 수백만원 재고 안고 가요 그 와인이 지금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뭐 와인은 썩는 거 아니니까 젊은 혈기 하나만 가지고 선구자가 되겠다고 앞장섰던 거죠 거의 제가 혼자 제가 뭐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냐고 궁금하실 겁니다 뭐 계산하기도 뭐해요 계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뭐 많이 와야 한 달에 한 하루 이틀 정확하게 이틀 정도 60에서 70만원 팔 때가 있었어요 뭐 단체 손님들 받았을 때뭐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정말 안될 때는 하루에 3만원 팔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런치세트 9,900원 이었고요 보통 파스타 9,000원 만원대 였어요 결국 세네 팀 받았다는 거죠 장사가 안될때는 그렇게 판매를 하다보니 저희 부부 둘이서 50만원도 못쓰고 살았습니다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감 하나로 밀어붙인거지 가게가 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저 혼자 다한거예요 전문성, 메뉴의 단순화, 마케팅, 서비스, 타겟층 분석까지 첫 창업이 저한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실패는 했지만 얻은 건 많아요. 적어도 왜 실패했는지는 제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큰 시간을 들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창업 전에 저 나름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일도 해봤기 때문에 전문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현실은 달랐던 거죠 결국 실패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혼자만 나는 충분하다고 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하고 또한 현장에서도 많이 근무를 해보시는 게 실패를 줄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가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가게를 만드셔야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mm -hmm. you.